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478장 인데요 이 노래를 가지고 한번 리아모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찬송가를 반주를 하시게 된다 예배 반주일 경우에는 찬송가에 있는 폼을 그대로 치게 되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복음성가 같은 느낌으로 코드 반주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찬송가에 있는 코드만 쓰게 되면 그 뭐랄까요 동요스러움을 피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 이런 레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노래의 조성은 E 플랫 장조입니다. 어, 오도권에서 봤을 때 C에서 한번 내려오고 두 번, 세번 내려오면 E 플랫이 되고요. E 플랫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면 E 플랫 아, 조표는 플랫 3개가 필요합니다. 주요 3화음은 1도 화음인 E 플랫, 4도 화음인 A 플랫, 5도 화음인 B 플랫. 부 3화음은 2도 화음 F 마이너, 3도 화음 G 마이너, 그리고 6도 화음 C 마이너. 이렇게 됩니다. 코드 진행을 한번 볼게요. 1도, 5도, 다시 1도로 옵니다. 그리고 4도, 1도, 5도. 네네마디 한번 봤는데요 다른 코드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도로 출발해서 5도로 갔다가 다시 1도로 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저는 아래를 선택하겠습니다 1도 5도 그리고 6도로 갑니다 그 다음에 4도는 또같고요 1도도 전위를 해서 G 베이스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5도로 바로 반종지를 하지 않고 F마이너 갔다가 5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2도 갔다가 5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바꾸진 않았어요 원곡은 1도 5도 1도 그리고 4도 1도 5도인데 저는 1도 5도 6도 그리고 4도 1도 2도 5도 그냥 중간 중간에 몇개 조금 더 넣은 정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느낌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과. 약간 다르죠 네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도 5도 1도 1도 1도 5도 1도는 폼이 같네요 음, 1도 5도 갔다가 다시 1도로 옵니다 예 네, 저는 이 코드를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도 그 다음에 여기서 G코드를 쓸게요 G코드는 왜 나왔냐면요 그 다음에 쓸 6도 화음인 c 마이너의 5도 화음 G를 빌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1도, 그 다음에 6도의 5도 그 다음에 6도가 나오고요 베이스만 하나 내려가고 2도 5도 나오고요 1도로 마무리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원래 찬송가에 나온 코드를 그대로 친거고요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에는 1도 5도 1도가 아니라 1도 4도 1도가 되네요 그리고 늘 4도 나오고 1도 나오고요. 예, 저는 좀 복잡한 코드를 한번 써볼게요. 1도 나오고요. 그리고 6도의 아까 5도를 빌려왔는데 6도인 c 마이너의 5도인 g를 빌려왔었는데 g도 빌려올 거고 6도의 2도인 d 마이너 7 플랫 5도 같이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1도, 6도의 2도, 그리고 6도의 5도, 그리고 6도. 4도에서 2도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5도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4마디는 두 번째 나온 4마디와 같습니다 코드 진행이 같기 때문에 특별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바꾼 코드들로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틀렸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코드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이 정답도 아니고요 우리가 한 주선율에는 여러가지 다른 화성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드들을 붙여서 여러가지 다른 색깔의 화성으로 노래를 연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